이번에는 저희 아라TV 제작진님께서 저희에게 간식을 와우 와우 요오 손바퀴리빗겨라 내가 낳은 간식 손바퀴 그럼 종교 저희가 먹고 싶은 간식을 걸고 문제의 정답을 맞추게 되면은 그 간식을 먹을 오. 수 있도록 좋아요 네컷님 네. 방지를 위해서 이렇게 특수 안경을 쓰고 아 물안경인가요? 한다고 합니다 물안경 우와 저거요? 팬사이템 아니에요 저거? 아. 어 여러분 이거 하나씩 가져가세요. 네. 안경을 고르는 동안 준비된 간식 리스트를 말씀드릴게요. 네, 좋아요. 네, 치킨, 와우! 옥수수, 와우! 과자, 음료수 와우! 꽈배기, 젤리와 사탕, 마카롱, 오 스팸, 예! 만두, 어, 핫도그까지. 와우! 핫도그! 네, 네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모두 침착하시고요. 외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도전! 아랍! 자,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문제걸 간식을 골라봐야 되는데 아이 첫 판은 못 먹어도 고죠 치킨? 아이 가져. 그래도 좀 우리 감을 익혀야 되니까 네, 젤리, 사탕으로 갈까요? 약, 약한 걸로 갈까요? 네, 약간 과자 어때요? 과자. 과자 과자로 갈까요? 과자로, 어, 갈까요? 과자로 아, 과자. 아니 뭐 옥수수 어때? 나 옥수수 좋아하는데 아 옥수수 좋아하는데 그래 오, 옥수수로 갈게요 그 그래, 옥수수 한번 자 옥수수 자 썼어요 에이티즈 데뷔일로부터 며칠 차인지 쓰시오 에이 이걸 잠시만 계산 좀요 야 우리 맨 처음 뭐 걸었냐? 옥수수 과자 옥수수 걸었어요? 옥수수 못 먹겠다 네, 계산해야 아, 되고? 제, 오늘 며칠이죠? 오늘이 며칠인지도 몰라요, 저희 <웃음> 진짜 모르겠다. <웃음> 우리 900! 응. 어! 나! 어, 8월 며칠이에요? 오늘? 23일이에요? 오늘? 8월 28일입니다. 됐어! 나 했어! 잠시만요. 그리고 그리고 이게 언절리... 계산은... 맞아, 이게 때 계산은.. 아서는내은그모은정 어 정답이 아니어도 되잖아 자 같은 정답을 쓰면 돼 정답이 아니어도 되잖아 우리 응. 서로 보지 말고 아, 같은 정답만 좋아. 쓰면 돼아 계산하고 있어? 어 좋아 할게요 하나 아, 둘셋 둘, 아, 빠밤 675일 어이구 옥수수 획득 실패 아, <웃음> 너왜 <오케이>. 신났어 <웃음> 땡자 어. 그럼 다음 문제 다음 문제 수 넘길까? 어 만두 어때? 만두 만두 어때 만두 갈까요 만두 그래, 만두, 만두 갑시다. 갑시다 이제 만두 할게요 진짜 좋아하는데 네. 에이티즈 데뷔 앨범 트레저 EP 1올투 세로에서 5번 트랙 노래 제목은 야, 이걸 어떻게야 데뷔 앨범이야 진짜 알아 야, 데뷔, 데뷔, 데뷔 앨범 노래 5번 트랙 어알것 아, 같은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 확신 와 나도 확신하지 않아 난내갈 길을 아, 간다, 저 간다. 저 어? 저 거라고? 아니, 저 아니야. 저 아닌 거같은데난내갈 네 길을 간다, 아니야? 이게 마음을. 거기 이 거기 있어. 그거 뭔 소리야? 아니야?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야? 거기 머물러 줘. 아, 여기 머물렀네. 아, 그래. 어 머물렀어. 아, 그래? 머무는 거야? 어, 머무르고 머물렀어? 네게 아, 가는 거야, 머무르는 거야? 네게 가는 거 아니야? <웃음> 아, 머무르거이지 아니, 아니, 아니, 아니야. 에이티니가 머물렀대. <웃음> 어, 머물렀대. 그래, 머무르는 <웃음> 네. 거야. 내가 머무르는 거인가? 맞아. 시간 끌 필요 없이 바로 정답 공개 한번 할까요, 여러분? 자, 하나, uitera? 둘, nickel. 셋, 짠, 스테이. 둘, 셋, 짠, 스테이. 눈이 마주, 아, 이티잔 멘두, 멘두, 멘두, 멘두. 멘두, 멘두, 멘두, 멘두. 맨두 어, 왜요? 뭐야? 뭐야? 뭐가 뿌듯한 거지? 안 보여. 아 진짜? <웃음> 야 여기 <웃음> 어, 여기 나 어, 젓가락 있때 젓가락 거, 있대 거, 젓가락 거, 있는데, 거, 그래. 저, 저 입이 없어, 나 있어, 나 있어 야 근데 너손 깨끗해? 응, 아까 손 깨끗해 그래. 자 그러면 다음 간식 뭘로 할까요? 우리 만두 먹으면서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저희 만두가 다 먹지 않았습니까? 치킨 먹어야지 네, 다음 문제 바로 치킨 갈까요? 치킨 가자 우행데 에잇티니가 아, 있잖아. 있잖아 자 그러면 뭐예요? 치킨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치킨 주세요 레츠고 레츠고 생활의 료가 가장 많은 멤버는 네? 네? 못 들어? 생활 애교가 가장 많은 멤버는. 이거는. 아 우리 초심으로 돌아가 볼까? 그래, 어, 초심으로 그래, 돌아가자. 그래. 그래. 오케이. 오케이. 일심동체. 오케이. 초심으로 돌아. 가 네. 초심이라고? 네. 아. 자, 오케이 하나, 셋. 둘, 셋. 매살. 매살. <웃음> 아, 재밌해 아, 아, 아, 아, 아, 저희에게 이 정도는 애교 한번 보여주세요. 사실 애교 한번 보여주세요. 네. 와 맛있겠다. 네, 드세요, 오 드세요. 맛있겠다. 무슨 치킨이에요? 네, 모르겠어요. 대박이다. 나 이거 이거 코스. 나 이거 남에서 많이 시켜 먹었어. 아 유명하네. 응. 알았어. 거야? 음. 잘 먹겠습니다. 와 되게 많이 먹어요 자, 다음 간식 뭘로 할까요? 상의를 해봅시다. 마카롱 꼭 따주라. 막 아이스크림 먹. 아...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왜 치킨 먹는 동안 옥수수를 한번 던져볼까? 음. 옥수수 왔어? 옥수수 소스. 실패했어. 가 아, 그래? 어, 다시 해도 돼요? 가서. 아니 그러면 핫도그를 하자. 어, 그래. 야, 되게, 되게 여기 착하시잖아요. 되게, <웃음> 되게 <웃음> 대 없어. 응. 핫도그 하실 네, 네 핫도그 하겠습니다. 핫도 에이티즈와 에이티니가 함께한 첫 팬미팅 날짜는? 아, 아, 어. 아 팬미팅 날짜예 아, 콘서트 팬미팅 날짜요? 7월 달 싫어할 때 야, ATM들 우리 놀리신다. <웃음> 아, 왔어. A 왔어. A 왔어. 떡토그는 <웃음> 먹어야 되는데. 학가 나와? 다 썼나요? 다 자, 할게요. 하나, 둘, 셋. 나찍었어나찍었어 나 찍었어. 나 찍었어. 나 찍었어. 와! 나 진짜 찍었는데 어, 리 어, 야! 와. 야, 오, 이게 뭐예요? 명랑 그그그 그 와, 끝났어. 이, 이렇게 되는 이건 아니야? 잠만 여덟 개 여덟 개가 있다고? 와 이거 비주얼 봐요 오, 여러분. 와와 와, 대박이다. 18이에요. <웃음> 아이돌 라이브는 좋은 방송이었습니다. 저의 어. 난기타와 <웃음> 어. <야, 웃음> 대박이야. 뭐먹 뭐, 뭐, 뭐, 뭐, 뭐, 이거 먹고 싶어 뭐, 먹어. 는 게. 와음주 맛있다. 맛있다. 오, 맛있겠다. 나는 솔직히 여러분들은 설탕 많이 뿌려 먹는 거 좋아해요? 나는 설탕을 안. 뿌려 먹어. 저는 설탕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저 이거 먹으면서 그냥 가볍게 재밌는 얘기라도 풀어드릴게요네이티 분들한테? 뭐야? 요 내가 오늘 재밌는 TMI가 있다 케첩 뜯는데? 네 굉장히 힘이 좋으신데 오늘 머리 잘랐어요 아 저도 머리 잘랐어요 저도요 머리 자르면 안 되는데 머리카락 잘라 그러면 이제 잡혀가는 거지 너무 뭔데 잡혀 리면 잡혀가 <웃음> 와 케첩 예술로 뿌렸다 진짜로 그죠? TMI 어제 염색했어요. 엊그제 염색했어요. <웃음> 진짜 맛있다안 음 조금데? 내가 다 예, 먹을 건데. 근데 너네 먹물 학도구가 뭔줄 알아? 아, 어, 네. 네. 아니 알아. 팬분들이 내가 먹물 학도구처럼 걷는다고. 그럼 뭐라 그거? 이게 뭐, 이게 먹물이야. 이게 먹물. 그 먹물 학도구야. 자 오징어네. 애들 이렇게 해. 걷는 거지. 그런가? 아 하여튼 자 그럼 다음 간식. 마카롱을 할까요? 네, 마카롱 좋아요. 아니 아이스크림. 아, 아, 아, 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먹잖아. 아이스크림 먹잖아. 아이스크림 거, 먹잖아. 진짜. 아니 마카롱, 마카롱. 알았어, 알았어. 마카롱 먹자. 자, 그럼 마카롱 주세요. 그럼 여기서 내가 튀면 되는 건가? 나 마카롱을 먹지 못하니까. 누나 문제 주세요, 마카롱 주세요 <웃음> 아니야. 아 문제 주세요. 이상합니다. ATZ에게 ATN이란? 아, 야, 아, 아 이거 이건... 약간 좀 어렵다 이게 제로 어려운 데형두 글자 아니 야, 우리, 이거는 이거, 우리 아니, 약간 좀 감동을 좀 드려보자 에이, 아, 아, 아, 멤버들 이거는 그냥 우리 상의하지 말고 진짜 각자 생각한걸 적어보자 그래 너뭐 지금 그런 거 적지 마라 응? 적었어요 저도 그렸어요 응? 그럼 윤호부터 한 명씩 보여줄까요? 나의 힘 저는 운명 저는 전부 어. 적었습니다 나는 인생 어, 저는 제 마음속을 그렸어요 음. 저도 전부 오? 진짜? 어 오? 저는 꿈이요 어. 어. 저는 삶의 원동력이요 <웃음> 나나비슷구나 어, 이제 마카롱은 실패했지만 그냥 저희가 진짜로 생각하는 네. 네, 에이트니의 의미가 마카롱 안 먹어도 아, 아, 아라티비에서 감동받으셔가지고 혼짜로 주신답니다 아, 아 진짜로요? <웃음> <웃음> <웃음> 야 그러지 말자. 우리는 잘해주시는데 <웃음> <웃음> 그렇까지 하지 말자 오 아! 감사합니다. 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진짜로이 어딨죠? <웃음> 근데 저희 이렇게 먹기만 해도 되는 거예요? 맞아요 진짜 착한요와 아, 여러분, AT 님분들이 아이스크림은 봤는데 31 가지의 맛이 31 가지의 맛. <웃음> 진짜로? 어. 일단 마카롱 음. 받아가세요. 마카롱 받고 아이스크림 도전하자. 마카롱 응. 하면 도전해봐. 난 괜찮아. 어 먹어봐 한 번. 그안나어 근데. 첫 시도인데 인절미보다 더, 조금 더 맛있는 거 같아. 야제 인절미도 못 먹어. <웃음> 네. 인절잘 먹어? 약간 난 이것도 괜찮은 거 같아. 이게 뭔데? 모르겠어. 이게 진짜, 진짜 맛있다. 배부르다. 어우 진짜 배 채워서 간다. 네. 아, 커피 진짜 그래. 너무 잘한 아니 나 좋아. 이건 어때? 그게 뭐예요? 약간 블루베리 같은데? 다들 먹는 거에 진심이야 지금. 중요한 건다 다가. 다들 <웃음> 저, 먹는 오, 거에 <웃음> 진심이야. 어, 죄송해요. 내가 응. 먹어도 돼? 남 네? 문제 한 문제. 마지막 간식. 다 동의하시나요 에스크림 예. Yeah. 네. 네. 그럼 아이스크림으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이게 메인이다. ATG의 최종 목표는 와 오케이, 아버지 아, 아. 아버지 최종 최종호요? <웃음> 뭐 할래? 아버지 꿈으로 갈까? 아버지 꿈으로 <웃음> 가 아버지 꿈으로 갑시다. 그래 아버지의 꿈 어때 여러분? 리더의 리더의 생각 어때? 아니야? 좀 어. 선명하게 가지 말자. 그래 그러면 아, 어떻게 그래. 할까? 인정. 좀 우리 용타해가? 우리 용타해가? 우리가 항상. 최종 이게 저희가 답변은 안 똑같아도 약간 뉘앙스만 비슷하면 인정해주세요 오케이 자기가 오케이. 생각하는 우리의 꿈으로 갈까요? 진짜 아예? 진짜 자기 꿈 써? <웃음> 우리의 <웃음> 몸별 <몸벽. 웃음> 우리의 몸별 왜이떻게 되놓고 보는 거야? 아니 아니 아니 이건 막 그렇게 달진 않네 리더가 한 마디 해주세요 f o r e 난 뭔지 이제 별이 된다고? 뭐별될 거야? 아니 그래 우리가 야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일단 이거 한입부터 먹을게. 근데 먹는 거에 오, 진심인 좋아. 편? 어 하나둘셋 하면은 돌려서 아이스크림을 먹어볼까요? <웃음> 하나둘셋 하면 베스킨라빈스를 받아볼까요? 할게요 네, <웃음> 하나 둘셋 자량 오오 야. 에 에이티니랑 다들 갔어요 t now I only d r 어 n e t h e r 어? 18. Huh? 18. I d r o t 여 n o w y 네 u know, you know, y o 어 know, n 니 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n o n 8살 <웃음> 넘으면요? 네? 8살 넘어져요 8살까지만 할 거예요? 진짜 실망이다 네, <웃음> 한대 한대 한대 8백살까지 할까요? 8백살까지 할까 진짜 우리 에이틴이랑 열심히 딱 해가지고 우리 또 꿈, 이 꿈이죠? 음. 빌보드도 가고 아, 그래미도 가고 그 아, 우리가 에이틴이에게 해줄 수 있는 건다 해주는 게 나도 에이틴이만 옆에 있으면 못할건 없다고 생각 맞습니다 응, 맞아요, 맞아요 그냥 맞아. 솔직히 말하 네. 맞아 그러면 저희가 31가지의 맛을 한번 느껴 볼까요? 이거 안지 원래. 아, 좋았습니다. 훈훈하고 밥도 먹고. 자, 배식 배식 들어갈게요. 아, 네, 이 뒤에 뭐요? 어제 핀아 진짜, 아, 진짜 잘핀 진짜 잘 먹었어요. 아, 게임 진짜 유사합니다. 짜인 거 같아요, 진짜. 우리 왜 아이스크림 안 주? 나랑 여성이랑 레인보우 셔베트 있어. 그, 그짝짜그 작게 네 명이서 먹고요. 아, 그래? 네, 그작네명 근데 여기 민트 초코도 있네. 아니면 우리 앞, 앞에 네명 뒤에 네 명은 이렇게 먹자. 그래, 같이 나눠진데? 그러네? 뭐야, 네. 먹어. <웃음> 나, 나 일단 쿠키 앤 크림. 자자자. 고마워. 어제 쿠키 앤 크림을 넣으셨대. 이러고 힘든데. 있어. 얘는 아, 그 있겠어, 아니, 아니, 아니, 내가 나랑 같이 써. 저희의 핑을 다 넣으신 분인데. 여기서 진짜 조사해주신 거 같은데? 진짜요? 어쩐지. 진짜우 와. 뭐야? 체주 여기 있어 체주야 우리 핑을 조사해서 넣어주신 거래. 진짜 그러신 거 같아. 진짜로. 여기 레인보샤. 야다 했어. 미트 초코랑. 내 핑이 없트거 같은데? 아이거 초코 색깔이 뭔데? 이게 엄마 의견 아니야? 그게 색깔이 음, 어 맞죠? 여기 댓글에 있습니다. <웃음> 아라티비 미쳤다. 그니까, 러 진짜. 와, 솔직히 이거 에이티즌 반복해 주시게 아라티비, 아라티비 센스 짱! 저희도 진짜네, 엄마 외계인이네. 아라티비 맨날 하면 안 돼요? 갈라티비, 갈라티비라고 갈라TV, 네, 저희가 음, 음악방송을 마치고 음, 와가지고 진짜. 약간 진짜 피로를 싹 푸는 네, 느낌? 네, 진짜 좀 약간 솔직히 말하면 조금 음악방송으로 저희가 또 오늘 아침 회의팅 나왔잖아요. 음. 그래가지고 이제 조금 지칠 시간이었는데. 아 음. 어, 배불러. 어 사실 이렇게 방송하면서 이렇게 힐링하는 거 진짜 오랜만인 거 같아요. 인정. 맞아 진짜 약간 분위기도 약간 인정. 요즘에 피크닉 공원. 어, 요즘 또 밖에서 못 나가잖아. 나가니까. 그데 이렇게 또 여행을 떠나요. 즐거운 마음으로 어이. 어이. 모두 함께 떠나요. <웃음> 내 알이 소리가 들려오는게 얘들아 나기에서 피나요. <웃음> 죄송해요 얘들아 나기에서 피나요. 지금 너가개나가지고나라 민기도 피라고 민기도 팍팍 좀먹라래 팍팍팍팍팍 베드라요즘에요베가요 아. 아, 우리는 얼른 세 아. 먹냐? 민기수 형 깻잎 잘 먹어요? 네, 깻잎 좋아하죠 깻잎 좋아해요? 형, 피망과 파프리카의 차이가 뭐예요? 아. 그 오케이. 정도까지 안 갔어요 아, 그 정도까지 안 갔어요? 아. 단 것만 끄는 정도 아, 오케이 저희가 오늘 이렇게 진짜 힐링을 아, 하고, 간다. 하고. 간다. 오, 와, 아, 간다 와, 배불러 아, 진짜 잘먹었 너무 기쁘고 내 네, 음. 네, 음. 얼굴 음. 부으면 아 r 티비탓 네, 남탓 네, 괜찮아요, 나너남탓 <웃음> <웃음> <웃음> <웃음> 그, 여기 야, 하하, 이쁜한 게 어, 니 탓이야? 땡스 자, 그러면은 이제 다들 네.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되니깐요 네. 앞으로 저희가 또 에이티즈가 좋은 무대와 좋은 노래들로 찾아뵙기로 약속을 또 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에이티즈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우리 아라티비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럼다 같이 하면, 하나 둘 하면 다 같이 네 음, 그게 아니 진짜, 정말 찐, 진짜 템은 오늘, 네. 오늘, 오늘 수직 받은 게 있을까요? 맞아, 받은 게있을니까하거요 자, 하나 둘 아라티비는 아이돌의 사랑이다 뭐예요?